바다포도 먹어볼까 같은 바다에서 사는 광어와 연어도 오도독 무드득 바다포도 광어뱃살 초장간장 콕 찍어 신나게 먹었지 공사운드 이거 처음에 할때 엄청 짜거든요? <웃음> 그래가지고, 물에 한두번 정도 헹궈서 오랫동안 냅두니까 짠기가 빠졌어요. 그래서, 그냥 먹기 괜찮아요. 근데, 뭔가 뭐가 없어지네. <웃음> 아이고.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근데 이게 그렇게 해서. 짠기가 없어지면 비린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쳤어요. 살짝! 그러니까 뜨거운 물 이렇게 부어서 살짝, 싹 해서 딱 건져주면 비린맛이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약간 뭐랄까? 약간, 뭔가 약간 미역 같은, 미역? 해초 같은 느낌이 살짝 나면서 살짝 김 같기도 한데 비린맛은 별로 없고 또 간은 심심한 약간 그런 상태의 바다포도가 되었어요. 어, 금방 먹겠는데 이거 두 봉지 뜯은 거거든요. 한 봉지가 되게 조만한. 요만한 팩에 들어있어요. 그냥 그거 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했는데 뿔리니까좀 많아지는 것 같아서 두 개를 뿔렸는데두 어, 개도 그냥 혼자 먹기에 뭐 부족하지 않은데요. 요쯤에서 광어 뱃살 먼저. 광어. <웃음> 아 근데 이거 광어 보면 진짜 두툼해요. 와이 영롱한 불빛을 투명하면서 두툼두툼한 광어를 텐풍 먹어보겠습니다. 아이고. 광어에 접착제가 붙어있나? <웃음> 막 자꾸 달라붙어. 광어와 뱃살에 바다포도. 먼저 간장을 살짝 묻혀서 놓고 바다포도를 얹어서 맛있는데? <웃음> 괜찮은데요? <웃음> 어 아니, 바다 퍼도 엄청 맛없을 줄 알았는데, 어, 저 이렇게 먹으니까 약간, 약간 날치알 먹는 그런 느낌? 이게 식감 되게 재밌으면서 깔끔하고 비린맛 하나도 없고 해서 <웃음> 저는 진짜 좋은데요? 연어 가자, 연어. 연어는 여기 있는 마요네즈 소스 같은. 아, 요거트 소스 같은 건데, 먹어보겠습니다. 연어네 무도 이렇게 같이 올려서 좋다 간장에 와사비를 풀고 바다 보드를 듬뿍 붙여서 어잘 어울리는데? 바다포도에 간장 와사비 괜찮은 것 같아요 영상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어, 오늘 영상 어땠는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홍! 바다포도. 아 이렇게 있나? 오, 진짜 바다포도구나 이름이? 시그라이프야. 아 그래요? 시그라이프. 응, 응. 그렇네. 그럼 일단은 이걸 다 까야 되겠지? 얼마 안될거 같은데, 그렇지? 한한 한번한개아시다아 뭐야? 헉, 여보 아니. 큰일 났 엄청 좋네 뭐그래 응. 뭐 일단 하나 불려보고 양을 정해야겠다 그치? 응. 다 불리면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요? 아 그래요? 오빠. 자기가 바다 전문가니까 바다 전문가 어 그럼 기다려보자 응. 2, 3분이니까 응. 응. 이만큼 됐어 벌써 여보. 오. 이 절대 작한 봉지가 절대 작은 양이 아니구나. 아, 나 맛있는데? 아 맛있어? 어 응. 아, 진짜 그럼 나도. 얘나안데쳐도 되나봐. 난 원래 근데 나는 원래 미, 바다를 좋아해. 미역 이런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자기 이건 이거 옷이 너무 너무 그래? 필요하기는 없어 보여? 아니 뭐 내복 이쁘게 쓸 수도 있지. 엄청 짠데? 나.. 여보, 엄청 탱탱해졌어, 여보! 여보, 엄청 짜 이거! 와.. 이거 막 거의.. 자기 왜 좋아한다는 지 알까? 약간 다시마를 음. 막우거우걱 씹어먹는 그런 맛인데? 뭉탱이로 해서 소금 좀 뿌려서? 음. 음. 여보, 나는 이거 엄청 헹궈 먹어야지! 그럼 음, 더 불려, 여보! 아니, 음, 더불리날 하게! 물을 여러번 헹궈주래! 응. 그럼 이거 하나만 더 불릴까? 응, 그래. 음. 약간 김 맛도 나는 것 같아요, 나는. 응응 응. 맞아. 응. 나 맛은 괜찮은데 너무 짰어 내 입에는. 좀 응. 충격적으로 짰어. 충격적일 정도였어? 응, 이건 자기 짠손이라서. 음난 응, 짠순이라서 짠거 <웃음> 응. 좋아서 응난짠거 좋아서 어 예쁘다 아 어, 진짜 예쁘다 응.